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분 네. 이분은 2016년도에 했더라고요 음. 음. 이분도 젊어요 나이가 3년 전에 30이 됐나 안됐나 그 정도로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구강이 작지도 않아요 키도 어, 굉장히 넓은데 키도 180 얼마 하자고 치아가 빠지지도 않고, 음. 근데 좀 넓기보다 길어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체형에 비해서는 두개 반이 안 되거든요. 제 거랑 음. 비교해 음. 보면, 제거 넓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 그렇게 차이가 보이잖아. 나 보이네요. 아. 음. 그러니까 키가 1 5 0배 사람이 이렇게 넓으면 엄청 큰 건데, 음. 이 사람은 1 8 0 c 넘는 건장한 체격에 이영돈이가 작은 거죠. 그 그러니까 상대성인 거예요. 아 한기범 옛날 뭐? 그 거의 이설아미 기아 있을 때 음. 농구 선수들한테 음. 모닝과 음. 그뭐 하튼 새로 나와가지고 선수들한테 다 차를 줬대요. 나는 경차를 타고 다니라고. 근데 농구 선수들이 그 모닝인가 그거를 음, 음, 타면 음, 음, 음. 이게 이게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이게 운전을 어? 못탈거 같은데. 그래서 그 들은 어떻게 했냐면 음. 뒷자리를 다 떼고 음. 그 의자를 뒤로 뒷자리까지 아. <웃음> 그렇게 타대잖아요. 그래도 그 기록지가 있는데 뒤로 가면 그럼 이렇, 이렇게 하하라고아 말도 안 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 사람에 맞는 사이즈의 차를 타야죠. 그렇죠. 어. 사이즈 말씀하시려고. 어, 그렇죠. 음. 185가 되는 사람이 구강은 음. 상대적으로 작고 그러다 보니까 파가 커서 음. 기도를 막았던 사람이 있다. 음, 음. 근데 이분이 3년 동안 잘 쓰다가 음. 무슨 일이 있었냐? 음. 그 동안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가 또 애는 안 낳는데 음. 심심하다고 개를 키웠는데 음. 개님이 이 비싼 거를 <웃음> 어. 가지 <가진> 먹듯이 오그짝오그짝 <웃음> 뜯어 가지고 아유 세상에 어, 정말 그거는 어떻게 수리도 안 돼요? 개들이 이빨이 얼마나 강한데요? 개가요? 예전에 저도 이제 무슨 일 이제 개가 먹는 아 도대체 이딱딱한거 개가 어떻게 먹냐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한테 예전에 잠깐 키웠어요 응. 애들이 하도 성화를 해서 그래서 응. 그 조금만 강아지 오면 응, 어, 시추가 응. 생기고 있잖아요 응, 아니 털 하락은 그 시추가 아니면 뭐였는데 치와.. 아 저기 뭐지 예, 이런거 푸드... 몰라 저는 개를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응. 어쨌든 애들을 등차를 키웠는데 테스트를 한 거죠 개한테 응. 과연 이마요가들 개가 어떻게 뜯어먹는 것인가, 음, 먹냐, 음. 뿌시냐를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개한테 바이오가드를 줬어요. 음. 개가 정말 그뼈 따구에 주면 아, 까발지? 개뼈처럼? 이렇게 물고 빡 가더니 음. 이걸 앞발로 잡고 이렇게 할다먹고 아. 이렇게 오드득 오드득 오드득 하면서 이걸 우적우적 깨물는 먹는 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금 시켜먹하면서 헉, 헉, 면서 그거를 아주 박살을 내셨더만요 아, 거기에 이게 왜냐면 입 안에 있었던 게침 어, 어, 냄새가 침 배어 냄새. 있어서 너무 좋아하지. 그가 아주 화장을 하더라고. <웃음> 뺏었더니 막꽂 차오고. 아니, 저는 그게 이렇게 조각조각 부서지면 또 삼키면 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촬영을 옛날 했었었는데, 그걸. <웃음> 어디다가 잊어먹었어. 강아지가 네, 그 네, 먹어서 또 괜찮았어요? 아니, 먹지는 삼, 삼, 않죠? 삼키려고 막 하는데 어. 다 뺏었죠. 어. 먹지는 않을 거예요, 애들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같아제생각에 아, 모르겠어요. 그거 음. 먹다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릴 것같아제 어, 생각에는. 어쨌든 음, 그 세상에. 영상을 찍었는데 네. 아, 그거 재밌었을 것같은데 그러니까 그 영상이 어. 남아있으면. 어. 음. 개, 여기 밑에 개 애완견 거기 가서 한번 해볼까요? 큰일 나요. 개가 이 비싸가지고. 큰일 나요. 개가 물어주면. 큰일 나요. 근데 개 입장에서 보면 개값보다 훨씬 비싼 바이오가들 그렇게 작사를 해놨으니. <웃음> 아, 아. 걔를 죽일 수도 없고, 걔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웃음> 어. 당장 끼워야 되는데 끼잖아. 그러니까 못 쉬잖아. 그러니까는 아, 막 너무 속상해 있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좀 싸게 안 될까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때보다 좀 가격이 올랐는데. 아이고 세상 <웃음> 신제품이 생겼거든요. 음. 신제품을 보면 또 왠지 그렇죠. 아파트테 타다가 신형 쏘나타 나왔다면 왠지 눈이 뒤집어지지 또야 <웃음> 좀만 버티면 이거 살수 있는데 아파트테 타다가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아 보험도 받고 좀만 버티면 음. 쏘나타 신형 요새 잘 빠졌지 아 원래 쏘나타 잘 나왔더라고요 아, 그거 타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질렀잖아요 <웃음> 신형을 보면은 왠지 아, 그 자기 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는 한번 음. 하면 개가 또 물어뜯지 않은 바에는 10년 오. 이상 하는 건데요. 뭐. 그래서 그거를 또 음, 하시면 됩 새로 분. 제작하셨군요. 개가 아, 선물해 준 신형. 아 그러네. <웃음> <웃음> 어, 근데 역시 그 전에 끼던 것보다 훨씬 편하고. 착용감 좋아졌지. 어, 편하죠. 음. 그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명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기존에 다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음. 제품들. 음. 지금 구강장치는 다 그렇거든요. 음, 그렇죠. 그거는 치아가 위쪽에 14개 사랑니까지 봐야 음, 16개죠. 음, 음. 그래서 위아래가 14개, 14개 그래서 28개. 음, 그런데 14개의 음, 치아를 음, 어깨동구를 딱 해가지고 음, 딱 묶어놓는 거잖아요. 음, 그 상태도 움직이려니까 되게 음. 쉽고, 불편하고 있하니라 근데 그거를 어깨동물을 좀 느슨하게 해주느냐, 음. 그래서 좀 여유를 두는, 두게 하느냐, 음. 꽉 잡아서 절대 못 움직이게 해주느냐, 굉장히 음. 차이 나죠. 아, 그렇죠. 그 밤새 더군다나 네.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런데 이 어깨동물을 해서 이제 좀 약간 느슨하게 해서 이제 유, 유격을 두는 게 이제 요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삼촌대가 그랬어요. 음. 근데 이거는 어깨동물 싹 풀고 음. 손만 잡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 편해. 그러게. 그렇게 설명해주면 어. 정말요. 그리고 어. 실제 경험을 해보면 어. 정말 그러네요. 그렇죠. 음. 하고 하는데 그거를 손을 다 놔버리면요. 음. 각 중구난방 되버리면 또 치아가 서로 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손은 잡고 있어야 해요. 아, 손은 잡고.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음. 이거 음. 신형 음. 음. 이렇게. 아주 손잡고 형상 음. 기억 와이어를 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비비 꽈도 음. 어디 돌아가죠. 돌아가죠. 그래서 낄때 가볍고 음. 정말 편하게 끼잖아요. 빼다가 음. 음. 또. 음. 세대를 하든 끼우고 빼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는 개가 그렇게 3년 만에 작사를 냈어도. 음. <웃음> 생각하서 뭐, 만족하시고 음. 아유 개덕분에 좋은 거 했다 <웃음> 오히려 <웃음> 핑계김에잘 <핑계끼매는 웃음> 됐네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